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성대...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죠? 오늘은 서론 접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 동공의 지진 나는 B급 병만 영화 대잔치. 뚜둔. 이번에도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달려볼 예정이니 안전띠 꽉 매주시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몸길이 15m의 거대한 미녀가 등장. 바람난 남편을 잡겠다며 온 도시를 마구 휘저고 다닙니다. 뭔가 겉모습은 거대 괴수물인데... 내용은 사랑과 전쟁이었죠?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게스트 감독의 1993년작 50피트 우먼입니다. You have got to me. <웃음> 틈만 나면 외도를 일삼는 남편 때문에 매일 밤 고민형을 끌어안고 외로움을 달래던 오늘의 주인공 낸시 그런데 이분 왠지 낯익은 얼굴이죠 바로 영화 킬빌의 엘 드라이버 스플래쉬의 이너로 등장했던 데릴 한나입니다 어, 여기서 또 연륜 나오죠 아무튼 오늘도 언제나처럼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도로를 질주하던 그녀는 뜬금없이 나타난 UFO에게 레이저 찐꽁을 당한 뒤 간만에 클럽 놀러간 처자 마냥 신명나게 스테이지로 난입 이후 욱할 때마다 몸이 거대해지는 신박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미친 기세로 성장판이 열려버린 낸시 누님 결국 너무 커져버린 몸 때문에 창고 하나를 통째로 빌렸으며 때아닌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왜 때문인지 이전과는 달리 성격이 많이 포악해져 버린 그녀는 수영장을 욕조삼아 거품 목욕을 즐기다가도 갑자기 욱해서 쓰나미를 일으키고 영양제 쏴주러 오신 의사 선생님한테 뜬금없이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급기야 보다 못한 남편이 이별을 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핵주먹을 장렬. 그 와중에 남편뿐 운동신경 오지시구요. 아무튼 여러모로 화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남편이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렌시는 이놈의 새끼 척추를 곱게 펴서 종이학 천마리를 접어주겠다며 온도시를 마구잡이로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결과는 4주 후에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영화 보시겠습니다 온몸을 로봇으로 개조한 게이샤 암살자들의 하이테크 쌈마이 액션 심파극도 아닌데 보면 보수록 눈물이 흐르고 환희와 울분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아스트랄의 정점을 찍은 작품이죠. 다음은 이구치 노보르 감독의 2009년작 로보게이샤입니다. <목소리> 이밀리의 게이샤 암살단을 육성하며 세계의 정복을 꿈꾸고 있던 카게노 철강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팀을 이끌 에이스가 없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장인 아버지의 명을 받아 에이스 발굴에 나서게 된 히카루는 어느 날 맨손으로 전화번호부를 찍고 있는 요시에라는 소녀를 발견 곧 화려한 무술실력까지 선보이는 그녀에게 크게 감동하여 되게 부담스러운 길거리 캐스팅을 시전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에는 인생 역전의 꿈을 안고 언니와 함께 카게노 철강에 입사, 게이샤 암살자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입사 동기였던 친언니와 쓸데없는 과열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두 자매는 몸의 일부를 로봇으로 교체해 나가며 점차 인간이길 포기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뭐, 가슴에서 기관총 쏴제 끼는 거야, 일도 아니구요. 심지어 입과 겨드랑이에서도 칼이 막. <목소리> 그렇게 어느덧 최고의 암살자가 되어 착실히 임무를 수행해 나가던 요시에는 어느 날 카게노 철강의 본 모습을 알게 된뒤 임무수행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회사로부터 버려져 폭사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후 요시에는 카게노 철강의 피해자들로 이루어진 노인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심지어 하반신이 탱크로 변하는 충격적인 신무기까지 장착! 카게노 철강의 악당들과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탱군이라고 불리우는 뭔가 아슬아슬한 분위기의 여성 듀엣을 필두로 입에 회전 톱날을 장착한 게이샤 로봇 급기야 걸어다니는 거대 성 로봇과도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성한테 맞으면 무려 건물에서도 피가 납니다.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막판에는 드디어 카게노 철강의 최종병기로 거듭난 언니와 생사를 건 최후의 대결을 펼치던 중 갑자기 분위기 합체! 합체, 합체, 합체. 뭔가 돈독한 자매의 정을 보여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아...아...가족 영화였나 보네요. 괴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해결해주는 왠지 마을 이장님 같은 퇴마 탐정이 등장하는 작품이죠. 다음은 케빈 먼로 감독의 2011년작 딜런독 죽음의 밤입니다. 여기 근육을 키워서 오보에를 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 그래요 오보에부는데 이정도 근육은 있어야겠죠 아무튼 이 남자의 이름은 딜런도 한국식으로 읽으면 개 딜런 <목소리> <목소리> 극중 딜런의 직업은 무려 어둠의 세계와 인간세계를 중재하는 일종의 해결사로서 여기서는 자신의 친구가 어떤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이에 빡친 딜런이 복수 혈전 찍으면서 엉겁결에 세상까지 구하게 된다는 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인 만큼 뭔가 슈퍼내추럴한 존재들이 한 사발씩 등장! 왠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특수 효과 같은 걸 기대하게 만들지만 극중에 등장하는 액션은 뭐.. 요런 느낌? 차라리 춘향이가 금에 타는 모습이 훨씬 박진감 넘쳐보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나름 반전도 있고 사랑과 우정,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치는 영화지만 재미는 되게 없습니다 넘어갈까요? 죽은 여친을 되살리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생뚜라이의 등장 다음은 메리 셸리의 고전 프랑켄 슈타인을 역대급 병맛으로 재해석한 영화였죠 프랭크 헨넨 로터 감독의 1990년작 프랑켄 후커입니다 뇌에다 누나를 붙이고 노는 웬미친놈의 새끼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름은 제프리고요. 앞으로가 참 기대되는 친구죠. 한편 그에게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프리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만능 잔디깎기를 선물로 준비해온 그녀는 그만 실수로 잔디 대신 본인을 깎아버리게 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홀로 남게 된 제프리는 세상 괴랄한 방법으로 죽은 여친을 그리워하던 중 급기야 새로운 몸을 덧붙여 엘리자베스를 되살려내겠다는 슈퍼하게 막장스러운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요. 결국 부족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사창가를 찾아간 제프리는 전 재산을 모두 털어서 여성들을 섭외한 뒤 본격적인 여친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드디어 여친의 몸을 복구하는데 성공한 제프리는 이런 영화들이 언제나 그랬듯 번개의 힘을 이용해 엘리자베스를 되살려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살아난 여친은 이미 예전의 엘리자베스가 아니었으니 깨어나자마자 오빠야 놀다 가라며 낯뜨거운 영업지를 창렬. 곧 제프리가 개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수없다며 귓방맹이를 한대후려치고는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온 도시를 쏘다니며 차별 안구 테러와 마구잡이 폭행을 이어가던 엘리자베스는 본의 아니게 찌릿찌릿한 학살극까지 자행해 나가며 온갖 폐학질을 일삼게 되는데요. 설상가상 제프리의 연구실 안에 있던 나머지 부위들마저 변신같은 합체를 시전하게 되면서 영화는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또 있나 싶을 만큼 완전히 잊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뭐더 이상 떠들다간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으니 이쯤에서 패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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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흉가고 나발이고 일단 흥이라는 것이 폭발해버린 아이들은 근심을 털어놓고 댄싱댄싱 힘들슘 만들어요.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농기종기 모여앉아 강영수를 시작하는 친구들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막 나가는 전개 완전 신나죠? 아무튼 그로 인해 잠들어있던 악명이 부활해버리는 매우 당연한 전개가 이어지게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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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러시를 일삼게 되는데요. 여기에 식구금하면서도 병맛 터지는 연출이 살짝 가미되면서 뭔가 이것저것 꾹꾹 눌러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안젤라와 그 친구들의 이상 행동은 속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보다 더 아스트라라고 괴악스러운 기행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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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본의 전통요괴인 카파가 등장 뜻밖의 거대 괴수로 변신하여 쌍절곤을 돌려대는 영화였죠 어설픈 특수효과가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던 하라구치 토모 감독의 2010년작 데스 카파입니다 도시에서 아이돌 생활을 하던 중급 피로감을 느끼게 된 카나코는 어느 날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은퇴를 결심 고향 마을인 시리코다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꿈같은 재회에 대한 기쁨도 잠시 곧 할머니는 카나코의 눈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사실 카나코의 집안은 대대로 카파라는 존재를 지켜오던 무녀 가문으로서 할머니는 카나코를 향해 카파를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위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편 할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폭주족들은 그 와중에 카파가 모셔져 있던 사당까지 작살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잠들어있던 카파가 부활, 뺑소니 범들을 모조리 끔살시키며 공포스러운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말 회식에서 갑자기 흥이 오르신 부장님 같은 춤을 추며 카나코 앞에 모습을 드러낸 카파는 갑자기 아이들과 함께 해맑은 모습으로 뛰어놀며 분위기를 조져놓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얘는 그렇다치고 이 친구는 되게 노안이거나 아님 말로만 듣던 동네 바보 형이거나 둘중 하나겠네요. 아무튼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세계 정복을 꿈꾸는 미친 과학자와 물고기 인간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거대 괴수까지 출현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괴수물 버프를 받은 거대 카파까지 등장! 당초에 저런걸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위대가 공수해온 엄청난 크기의 오이를 먹은 뒤 갑자기 비치발리볼을 즐기며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는 뭔가 정신이 살짝 몽롱해지는 느낌이라 그냥 이쯤에서 패스하고요. 병만영화대잔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꾹 참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로또 당첨 기원하고요. 다음 2부에서는 더욱 막 나가는 영화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